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인 스태츄 오브 유니티 통일의 동상 한번 알아봤고요 온 김에 주변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어,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 여기는 어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 저는 인도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인도도 참 여행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볼 곳이 있는, 볼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운하를 파 놨나요?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게? 아, 운하가 엄청 긴데요? 이 운하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고 있는 거지? 아, 여기는 배가 다니는 통로는 아니고 그냥 물이 건너갈 수 있게 한 달이네요. 아, 신기하다. 물을 건너는 물 물이 지나가는 다리였어요 야, 이건, 이런 거는 정말 신기하다 저는 진짜 오,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큰 댐에서 이 물을 끌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이강 건너편에도 이 물을 계속 끌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냥 파이프로 연결하기에는 좀 규모가 커서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높이 차이 그런 문제도 있겠죠 가운데 보호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네 어, 엄청나게 긴 운화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게 어 잃어버렸다 보시면은 아까 스태츄 오브 유니티 통일의 동상에서부터 운하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 엄청나네 위에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죠? 어, 계속 이어져 있어 쭉 이렇게 쭉와 이거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 끝이 어디야 또 있네 또 있네 갈림, 갈림길도 있고 아, 아까 아그 그 댐이 굉장히 중요한 댐이었네요 이 운하의 어? 출발점이야 근데 운하가 와 끝도 없어요 지금 인도 한 서쪽 중서부에서 북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의 젖줄이네 완전히 폭이 확실히 이 북쪽까지 올라오니까 폭은 좀 좁아졌거든요 여기도 지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 강이 운하가 지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와, 스케일이 인도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 물로 다 농사짓고 응, 그렇게 사나 봐요 여기, 여기쯤 오니까 이제 진짜 좁아졌다 더 이상 이제 찾아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운하 같아요 그 폭이 넓다는 게 아니라 길이로 따졌을 땐와색끼태어것 같은데 이거 곳곳에 이렇게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 강이 지나갈 수 있게 이운하루 주변으로 이렇게 농경지가 발달이 돼 있네요 이거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운하가 갈라져 있는 중간에 또 물이 갈라져 나오는 그런 수로가 보이죠 여기는 지금 땅이 말라 있는데 원래는 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땅 아래로 운하가 흐를 수 있게 파놨네요 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이쪽은 지금 강 바닥이 말라 있고 아마 우기 때만 물이 들어차는 곳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아 인도 대륙을 이렇게 흘러서 모여든 강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오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흘러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운하 터널을 만들어놨어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하를 어떤 수상교통 수단으로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배가 다닐 수 있게 그러자면은 아마 저런 터널 같은 걸더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활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인도의 운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경인 운하 이런 거는 뭐 100분의 1이나 들려나? 비교가 안 되네요 아까 봤던 게 여기였나요?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죠? 강을 건너는 강, 강을 강 건너는 운하 아 이번에는 이 자연하천이 운하의 위로 지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이 자연하천의 자연하천의 지하로 운하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강 바닥이 말라서 이렇게 우나 어, 터널에 지붕 콘크리트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정말 공사비 이거 얼마나 들었을지 가늠이 안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신기한 구조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나의 폭이 제법 커요 완전히 강과 강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연 하천의 아래로 터널을 파서 운하의 물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자연 하천에도 수량이 좀 있어서 강과 강이 교차해서르는 흐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도가 되게 좀못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진짜 큰 나라예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수 있을 만큼 또 그런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강이 교차되어 지나가는 강의 교차로 강과 운하가 교차해서 지나가는 곳 신기한 구조물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운하면 은 정말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도전해야 할 토목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었어 어쩐지 수로가 점점 좁아지더라 이렇게 위성으로 봐도 선명하게 운하가 보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운하죠 하늘에서 보면 마치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어요 여기는 자연 하천이 운하의 아래로 지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하에서 또 자연화천으로 물이 통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수로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일자 반듯하게 운하를 잘 파놨어요 여기가 처음에 봤던 그 교차하는 곳 같죠 고속도로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운하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댐과 연결되는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 정도로 폭이 넓으네요 네, 이 운하가 호수와 만나는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여기서 이 운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 댐에서 이 운하가 시작돼서 인도 북부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이름이 나르마다 운하였어요 나르마다 운하 나르마다 강에 있는 나르마다 운하를 살펴봤습니다 샤르다르 사로바 댐 저수지가 있고 샤르다르 사로바 댐이 있고 그 위에 나르마다 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댐 앞에는 세계 최대의 동상 스테츠 오브 유니티 통일의 동상이 나르마다 강변에 위치해 있어요 뭐야 이게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였어? 네, 이 나르마다 강에서 시작된 나르마다 운하가 인도 북부로 이렇게 쭉 뻗쳐 가는데 이게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래요 한 530km 정도 되는데 길이가 근데 인도에서 두 번째다 와첫 번째 운하 제일 긴 운하는 어디일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긴데 인도에서 두 번째 운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 긴 운하를 두 개나 만들 수 있는 인도도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만 다닐 수 있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라는 스테츠 오브 유니티 그리고 인도 나르마다 강에서 나온 나르마다 운하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운하 육교 강을 건너는 강육교가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